자 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로디월드 브로디입니다 <웃음> 네 오늘은 이렇게 직구석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선블러 하나씩 소개할 거예요 <웃음> 간단하게 소개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원래 이게 미국에서 원래 먼저 나왔던 겁니다. 음. 리유저블 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리유저블 컵이 뭔지 아세요? 재사용이 가능한 컵.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잖니. 어? 응. 음. 야! 핸드폰 한번죽여볼거야이 유저블 컵을 꾸며보도록 할거야 여러분 아주 재밌겠죠 여러분 네 시작하기 전에 좀 마시면서 재밌게 놀면서 할거야 일단은 먹고 싶은 컵을 골라요 전 버즈죠 이 버즈? 왜이 버즈는? 아니 이 버즈 할래 왜? 이 버즈 약간 좀 봐봐라? 얼굴? 아, 뭔가 조금 기계스럽지 않니? 아 <웃음> 버즈는 뭔가 다 기계스러워 얘는 어디서 는 애요? 어디야? 기억이 안나요? 내가 샀어? 예. 네. 치즈비에서 나왔던 걸로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시즈비인가? 실례나 저는 이거에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알린통 이거는 저번 그 영상에서 보셨죠? 수원 키다트샵에서 사온 텀블러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보면은 또 안에 이렇게 갈고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료는? 은? 아뭐이드 <웃음> 왜냐면 약간 우주 어? 어? 여기 빨대 끼는 데도 있어. 어, 빨대스 원래 있었어. 근데 어디 있어? 어, 어디다? 그냥 내가 넣어놨는데, 어딨는지 모르겠어. 그, 아니야, 구멍이 커. 아저씨,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아, 이거 무슨 고릴라다니고. 대박! <웃음> <해봐>. 어? <웃음> 신기해. <웃음> 여기에 이렇게 쫄쫄쫄 한번 담아볼게요. 여러분, 아니, 아니, 야, 이거만 마시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니. 미 흥, 흥. 야 이거 약간.. <웃음> <웃음> 아 약간 집에 있는 파란물 변기 모르지만자 여러분 이렇게 헉, 야 이거 색깔 도니까더이쁘다 근데 그치? 무 음... 예쁘다 미키 미니 미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어디 산지 알아? 신의샵? 아니 코스트코 엥? 이거 다 해가지고 만.. 2만 얼마였나? 음... 이세개 앞모습 옆모습 옆, 뒷모습, 또다시 앞모습 말이죠. 버즈. 어, 버즈 이거는 어디서 샀죠? 중국 상하이 중국 상하이야? 홍콩 아니야? 오, 뭐, 이렇게 <웃음> 이중분리가 됩니다 어, 어, 어, 상하이 뭐. 아니 홍콩이에요 여러분 근데 고퀄이에요 위에는 진짜 피규어랑 같은 소리는 안 나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아주 어, 준비해봤어요 어, 이게 재밌니 <웃음> 스톡스터블러를 준비해봤어요 야 이게 감각이 없어서야 되겠니? 뭐야 갑자기? 색깔? 색깔 이렇게 깔맞춤 하라고 이렇게 내, 내놨겠니? 니들 <웃음> 약간 미대 나왔잖니 그 감각 이 감각대로 한번 조합을 시켜봐봐 디즈니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 대신에 <웃음> 노란 푸엔 빨간 옷 <웃음> 그리고 땡이야? 음... 네, 그쵸? 느낌 느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나 제일 걸리는 하루세 보고 있는 거잖아. <웃음> 얘딱 영감이 안 떠오르니 보면? 영감? <웃음> <웃음> 레블러야? 해봐. 어디 보여주세요 아저씨가. 자. 그래 이거 괜찮았다. 요거 하나 괜찮았어. <웃음> 하나 더 해봐. 응. 와스더 말해. 아 뭐고? 우리 또 해봐. 스티치. <웃음> 봉즈봉즈 벨벨 죽여버린다? <웃음> 그래서 이렇게 꾸미려면 뭐가 필요해? 스티커 소개 뿜뿜 이렇게 스티커를 짜잔 오! 이렇게 스티커들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네들도 있어 반짝쓰 반짝스 있고 퀄리스토리 들도 있고 이게 아주 다양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자기 입맛대로 고르면 돼니 네 입맛대로 팁이 있어 공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방수 스티커를 붙여야죠. <웃음> 그치 방수가 돼야지. 아, 이거는 그, 어. 물에 닿는 거고 씻을 때도 물에 닿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방수 스티커 캐리어 스티커 요딴 거를 쓰시면 됩니다. 계속 음, 그게 의문이었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였어. 짠! 이게 뭐냐면 어디든 쓸수 있는 펜. 지워지지 않는 펜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너희그 마음껏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가 마련한거야 네? 저 렉스 할래 초록색 조봐 그 껌투스 초록색 니거야 네 이거는 또다 주는거야? 어, 너 주는거야 그니까 러 니가 원하는 스타일로 니네 스타일대로 어뭐꼭 음. 디즈니 아니어도 돼집중안 해? 집중안 해? 토이 스토르는 이렇게 로고를 하나 붙여줘야 딱 그.. 그게 있지 이야 이것만 붙였는데 이스토리컵 같아 와 예쁘다 가위 좀 주세요 오, 투명 쓰였어 어, 다 미쳐? 다 미치야 어. 아, 원래 이렇게 수복여자 얼굴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여자. 이렇게 덮을라 그랬는데 뭐안 <웃음> 찍고 있었네? 죽버릴까 일단은 자신 없면 깔맞춤 하는 거야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어. 귀엽네 알림이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 같지? 전 여기다가 글씨를 쓸 겁니다 보는 봐봐 렉스박스 <웃음> 이거 귀엽다 여러분 이거 봐요 제가 이렇게 완성했어 형! <웃음> 야 내가 한 거에 네가 몇개 붙인 거지 <웃음> 이거 재료가 좋아도 요리를 잘해야 어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거란다 뭘 하는 거야 우와 다 이렇게 모아 놓으니까 좀있어배네 있어베지 오야 있어베 있어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쁘죠? 제가 다 했어요 <웃음> 밖으로 못 나갈 때 이렇게 집에서 오늘도 나갔다 오지 않아요? <웃음> 금아 <지금. 웃음> 처음에는 뭐 이딴 컨텐츠를 기획해 왔나 했는데 어 하고 나니까 좋네요 굉장히 의미도 있고 <웃음>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고요 브로디알드도 구독해주세요 <웃음> 안녕~~ 이렇게 한번 색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꿩뚜스를 다 뽑아서 짠 짠네껑뚜를다 네. 빼고 색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물이 모자라 안 변하는데? 아, 까아 서서히 변하나? 뭐야? 색깔이 왜안 변해? 왜래 오늘!